자, 13장 벌칙입니다. 벌칙에 보시면은, 벌칙, 제93조의 벌칙에, 자, 1항, 제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조리한 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3년 이상입니다. 놀랍죠? 자, 첫째. 소 해면상 뇌증 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AI라고 하는 조류 독감 그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만약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로 제조를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수입한다든지 조리한 자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굉장히 무겁죠 자, 이게 가장 자 중한 벌입니다 그 다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야 이거 뭐 1년 이상 3년 이상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자 1. 마황 2. 부자 3. 천오, 사, 초오, 오, 백부자, 육, 섬수, 칠, 백선피, 팔, 사리풀. 자, 이, 여덟 가지.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그 다음, 위에 얘기했는 제 1항과 2항의 경우에서, 경우에서, 만약에 제조, 가공, 수입,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했어요. 판매했으면 어떤 얻었는 에 판매 수익금, 뭐, 판매 수익금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소매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이게 두 배에서 다섯 배 이하 벌금도 병과한다. 징역형 플러스 벌금 같이 병과한다. 그 다음. 또, 제재가 가해집니다. 자, 위에 1항, 제1항, 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이 확정된 후, 자,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다시 1항이나 2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사망에서 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 처벌을 하겠다. 자, 사망 경우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또다시 재범했다.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러면 곱하기 2다 이 얘기입니다. 형에. 엄청나죠? 자, 이런. 중한 벌칙이 가해집니다. 그다음 9 4조의 벌칙에 보시면은 자, 이건 이제 이상이 아니고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 아까는 우리가 3년 1년이었지만 그거는 이상이었고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조금 앞쪽보다는 조금 이제 제가 덜 중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자 4조에서 제4조에서 6조까지 그 다음에 제88조에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 93조 1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밑에 우리가 참고 그러는데 되어 있는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자, 4, 잠깐, 4조에서 6조까지, 그 다음 제88조 준용, 그 88조도 여기에 <웃음> 해당되고, 93조 1항 및 3항은 제외하겠다. 자, 이게 뭐를 제외하고 뭘 포함시켰는지 아래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제8조 를 위반한 자 2의 자, 2는 삭제 자, 제 37조 1항을 위반한 자그 다음 지금 했는 것 형을 자 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5년 이내에 또 제1항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때는 1년 이상 징역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제 벌이 더중해졌습니다그 다음 제2한 경우에 식품식 또는 식품청가물을 판매했을 때그 판매 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징역 플러스 벌금 같이 병과한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자, 4조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4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였을 때, 이때 썼거나 상했어. 설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굉장히 무겁죠.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1억은 이하 벌금, 병과될 수 있습니다. 상하거나 설익 걷는 것, 그 다음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되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지 어? 이거 어떻게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이걸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을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됐는 걸 사용했다든지 을 하면 은처벌 받겠다. 그 다음 수입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을 했거나 수입금지된 걸 수입했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4보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어때요? 그거 굉장히 엄격하죠? 여기 이조항 어? 적용 100% 적용이 된다면 전 국민은 범법자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했는 것 그다음 5조 보세요. 판매 금지된 병든 고기에 고기뼈, 젖장기 및 혈액의 판매, 수입, 가공, 저장 등을 한 행위. 6조.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및 이를 함유한 식품의 판매, 수입, 가공, 저장 등 행위. 그다음 8조는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된 기구용기 포장 판매 제조 수입 사용했을 때그 다음 88조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내용을 위반했을 때그 다음 37조 1항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상당히 무겁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범과. 자, 지금 우리가 이거 한번 읽고 나서 이게 내 머리 속에 다 들어올까? 잘안 들어와 그 다음 이어서 93조 1항 광호병, 판저 가검, 인프루엔자, 질병, 동물 인프렌자 질병의 동물을 제조, 가공, 조리한 자. 이건 앞쪽에서도 사실 우리 중학에 다뤘잖아. 그죠? 그 다음, 93조 3항에 광호병, 탄저병 등등, 여기에 뭐 사리풀까지 포함한 자를 판매한 자. 자, 2항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벌칙. 조금 더 약해진 벌칙이 있습니다.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조항 자 여기서 봅시다 5년이야 징역 5천만이하 벌금 병과 제7조 사항의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 제조 사용 조리 저장 등의 행위 그러니까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는 그냥 저장만 했습니다 그,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규격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역시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용기 판매 행위. 그 다음, 13조 1항의 허위 표시 등 금지 했는데, 요 부분은 삭제했는데, 여기서는 식품위생법에는 삭제됐지만, 나중에 저쪽으로 가서, 뭐, 광고 표시 이쪽에 관한 법률에 이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37조 5항에 영업의 허가시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약처장 또는 특시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라 그랬는데 이 등록을 안 했을 경우 5년이야 징역 5천만이야 벌금 참 굉장히 엄하죠 생각보다 엄하죠그 다음 제43조, 시도지사가 정하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식품 접객영업자. 이야, 이거 뭐 완전히 시도지사가 영업시간을 딱, 어, 지켜라 했는데 안 지키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음, 45조 제1항에 위의 식품에 횟수 조치를 취하라 그랬는데 이걸 취하지 않는 위반자 그 다음 71조 1항의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72조 3항의 식품 등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배합 비율을 변경하도록 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73조 1항의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여 영업자에게 공표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 75조 1항 허가 대상 영업으로 영업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 명령 받았는데 이걸 위반해서 영업을 계속한 경우 그 다음 88조의 집단급식소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적용한다 그 다음 37조의 1항 자,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대통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했을 때 이것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변호합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다음 96조의 벌칙 보시면은 제51조 또는 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 자, 3년 3천만 원입니다. 제51조. 조리사를 두지 않은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그 다음 영양사를 두지 않은 집단급식소 운영자. 꽤 무겁죠 그 다음 제97조 벌칙 여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용이 쭉 많다 밑에 음. 설명한 부분을 보자 10조 제10조 2항의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판매 진열, 운반 또는 영업상 사용했을 때.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걸 사용했을 때. 그 다음,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 위에 예상식품 판매 등 금지를 위반했을 때. 위에 예상식품입니다. 위에 식품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그 다음 37조 사항 폐업 또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 불이행 37조 사항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 없이 영업했을 때 39조 제3항,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48조 제향항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48조 제10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가공하였을 때,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남에게 위탁제조 가공하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 49조 제1항. 영유아식 제조 수입 가공업자, 그 다음, 일정 매출액, 뭐,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서, 자,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을 때. 그 다음, 조리사 또는 영양사 명칭을 허위로 사용했을 때 어, 생각보다 무겁죠 3,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다음 제 19조 2항부터 시작해서 이 검사, 출입, 수거, 압류, 수거, 압류, 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6조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라 그런데 이거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영업자. 영업자. 영업자가 지켜야 해야 될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에 75조에 이랑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계속 영업했는 사람. 그다음영업소 폐쇄 명령을 위반해서 계속 영업한 사람. 그다음에 제조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게시물을 함부로 제거한 자, 집단급식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어때요?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게시, 게시을 함부로 제거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아, 우리나라 공무원 할만하다. 그렇죠. 그 다음 98조 벌칙. 1년 이하 징약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식품 제44조 사망의 식품 적개업 중 유홍종사자를 둘수 없는 경우에 유홍종사자를 두거나 알선하는 경우 다음 제46조 1항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년이야 징역, 1천만 원이야 벌금입니다. 그 다음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브레 컨슈머 있죠. 이거 굉장히 중한벌입니다 이물질 발견 자기 만약에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놓고 이 머리카락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1년이야 징역 1천만이야 벌금입니다 그 다음 위의 식품 등 횟수를 옳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낮은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법률에 의한 벌칙이고, 법률 아니고 행정관청에 의해 가지고 부과되는 어떤 벌칙, 뭐 과태료,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자. 뒤쪽에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여기에 규칙 제 98조에서 보면은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벌칙에서 제외되는 법 97조 6호에 보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사항은 경미하다 그렇게 중한 죄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경미한 사항이 뭐냐 자 첫째 0제 21조 1호에 자, 식품 제조 가공업자가 식품 광고 시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못했다 자, 이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 영재 21조 1호의 식품 제조 가공업자 및 영재 21조 5호의 식품 소분 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는 경우 보관해야 되는데 기록을 보관, 보관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기록 안 했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 그렇죠. 기록 했는데 자료가 유실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영재 21조 8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미하게 경미하다. 그다음 유흥점 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빛이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거는 좀 경미한 사항으로 벌을 뭐, 뭐 약한 벌을 줄수 있겠다. 자, 이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벌칙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했고, 자, 백조에 보면은. 양벌규정, 그런게 나옵니다. 자, 이게 양벌규정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잘알 거예요.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이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사망 또는 94조부터 97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은, 자,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를 그 행위자를 위반하는 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고 그 다음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뭐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고 93조 1항 94조 바, 2항 위반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범법 행위를 했는 어 자만 처벌하면은 뭐 대표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피해가 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그러는 게 대표자도 아시겠어요? 대표자도 함께 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냐 하면 상당히 그 어떤 회사 대표 사장님이 이런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 감독을 잘 했는데도 뭐 이렇게 법을 어겼다. 이럴 경우에는 대표 사장님들은 양벌 규정에서 어? 제외해 줄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때요? 어떤 회사의 대표가 자기는 직원이 법보행위를 해, 해, 해서 직원만 처벌받게 한다면은 이게 법이 잘안 지켜질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벌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 101조에 보시면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앞쪽에 있는 벌금과는 다릅니다 벌금은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벌칙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나오는 벌금과 과태료 용어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과태료는 행정부서에서 나이, 나오는, 자, 벌칙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86조 1항 2반, 그 다음 88조 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아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자, 등등등 쭉 나옵니다. 이 내용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과태료 부과 기준로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별표 2와 같다. 이제 별표 2가 여러분 책 속에 쭉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아? 정 저, 정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령 부칙, 시행 규칙. 자, 시행령. 어, 여기 이, 이 사항은 좀 보고 가자. 자, 별표 1에 영업 정지 등 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키는 대신에 이 과징금을 물려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이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기준 영업정지 1개월은 31일 기준으로 한다 등등등 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세요.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에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 효업 등으로 해서 1년 전에 1년간 총 매출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어, 매출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환산하여 산출한다. 자, 그 다음, 자, 이 경우, 이렇게 산출했어. 산출했어. 자, 과징금 기준,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연간 매출액이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영업정지 1일에 대해서는 과징금 5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뭐이 기준을 외운다는 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 그죠? 표를 보고 나중에 하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 과태료도 지금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자, 여기에, 자, 근거법 조문은 여기에 있고요. 과태료 1차 위반할 때, 2차 위반할 때, 3차 위반할 때, 각각 이렇게 이제 과태료 금액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자, 예로써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법제 46조 1항을 위반해서 소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자 보고하지 않았어요 에, 자 각각의 1차, 2차, 3차 뭐 300만원씩이네 뭐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에, 문제를 만들면서 만들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불칙에 대한 내용으로 봤다 봤다.